출입문 닫습니다. 출입문 닫습니다. 이번 역은 2호선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충정로 경기대 입구역입니다.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. This i c t h e doors are on your left.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two.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바지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Please launch your stand